이게 뭐냐면 임산부 체험이라는 건데 돌아오면 은 그때 이거를 선물해 줄 겁니다 그렇게 무거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무겁다 자 이렇게 대기를 하겠습니다 짠 뭐해? 임산부 체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옛날에 본적 있지 않아? 와개 무거워. 무겁지 생각보다. 뭐야 이거 개 무겁네? 슬픈 개구리 아니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먼저 아, 아, 아, 아. 어? 돼! 한몇 킬로 되는지 예상해 봐. 10kg? 일단 한번 착용해보시죠 나 요즘 이런 거안해도 보이세요 <목소리> 그렇긴 한데 그 배랑 저 배랑 또 다르지? 인산부복 야 이거 체감상 1 5 k g 는 되는데? 그니까 러 나도 들었는데 10kg 같은 거야 어이 뭍다 아 이게 뭐야 <목소리> 어때 어때? <목소리> <목소리> 아니 거기왜잡봐 손잡이야? 아 원래 나 배낭에서도 배낭 여기 끈 부분 여기 이렇게 잡거든 어어 어, 맞지? 어, 지금 버릇이야 버릇 아씨 <목소리> <목소리> 착용감 좋은가 봐. 근데 이거 편하다. 그러네. 야 임산부들이 맨날 좀... 앉아서 이러고 있잖아. 어, 어, 어, 아왜 어. 이러는지 알겠다. 이거 되게 편하다 이거. <웃음> 아 근데 이거 너무 편하다. 거울 좀 거울 좀보고왜 이거 어떻게, 어떻게 돌아다녀 이걸 입고? 아 맞지 오늘 비오잖아. 어. 그뭐큰옷 입고 나가면은 모르지 않을까? 야 말이 큰 옷이지! 야 지금 밖에 비 오는 날에 더우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끈적끈적한데 이거 아우 습하고 그거.. 그래! 그런 것까지 다 경험을 해봐야지! 왜 오늘이냐고! 한번가딱 아, 맞는 걸 어떡하나! 그런 걸로 하고 이제 여보 물좀 떠다줘! 나 그러지 않았어! 나는아파봤어응아 저는... 하라고! 내가 이거 뒤척여보니까 뗄 수가 있더라고 가슴을! <목소리> 그래서 가슴은 뗍시다. 좀 헛무스러울 <웃음> 수가 있어. <웃음> 너무 커. 자, 이제는 뭘 입고 가야 될지를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그나마 이, 이 바람막이 이거. 일단 입어봐. 야너무 어. 작아. <웃음> 아, 야 너무 <웃음> 보여. 아니야 이게 은근히 은근히 배 쪽에 여유가 있단 말이야. 이거. 야 이거 누가 봐도 임신한 아저씨인데? 아, 그냥 완전 만족... 어 그러고 그럼, 다니면 참, 괜찮아. 참, 참. 어,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어. 이렇게 어깨로 피고 다닐게. 아, 배가 너무 나왔는데. 나 오늘 밖에서 행동거지 조심해야겠다. 네. 아니, 막 수상한 움직임 같은 거 보여가지고 경찰관들이 잠깐만요. 잠시 어... 수색 좀 하겠습니다 했는데. <웃음> 어? 허 어? <웃음> <웃음> 하필 또비허허야 진짜 아 근데 버스 허전이야허전 버스 사전. 뛰어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미. 왜 잠깐 고민한 거야? <웃음> <웃음> A few moments. <웃음> 와, 그래 신이 도착했다. 운동 제대로 했네요. 이게 건강한 운동을 했다라는 성취감과 야 확신이 쑤이는 운동을 했다는 그 불쾌감이 있거든. 그 후자야. <웃음> 하필 또밥 먹고 와가지고 토하고 왔잖아. 토하고 왔잖아 거야, 지금. 아 그리고. 또 하나 힘들었던 게 버스 타고 오면서 와. 이게 누르는 무게가 세졌다 보니까 어. 똥꼬에 습기가 이게 <웃음> 쏟아! <있소. 맞아. 웃음> 배 너무 눌리지? 에? 배 너무 눌리지아 너희들 1 0 0 너무 세게 했어 그래? 좀 풀어줄까? 내장 5장욕부 오장, 지금 위쪽으로 다 쏠렸다니까 지금? 내려오지를 않아? 그래, 임신하면 그래요? 아니 이렇게 뛸때 응. 얘네들이 뛰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잖아? 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 지금 여기 있어 지금 내장들이 <웃음> 다다 올라가 있어? 문이 열었다 어, 이게 앉아가지고 좀 넋을 잡고 놓게 되네 머리 멍해져? 어.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 나의 고충을 알겠어? 아 근데 이거 내가 말할게 있는게 이 불합리하다니까? <머래> 난네 옆에 있으면 항상 이렇게 케어해주고 어깨도 빌려주고 우산같은거 다 들어주고 이랬었거든? 우산 들어주기는 커벤내어깨다 <머래> 기대고 앉았어 <웃음> 대구리 왜 이렇게 무거워요? <웃음> 어? 아. <웃음> <웃음> 아니 이게 산모로서는 느낄 수 없는 불편함을 지금 내가 겪고 있거든? <웃음> <웃음> 자 그러면 그 볼일을 다 봤으니까 저기 뒤에 있는 나이키 매장을 한번 보러 갈 것이요 배는 안 고파? 어, 이미 불러이긴한다만 것 같아. 아직도? 아직도 서업안 됐어? 아니, 저기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하는데 음. 아, 이걸 내가 풀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그렇다고 어 죄송한데 저 이거 이, 이거 이렇게 까디짓고 있어도 되나요? 뭐 하면서 이러고 위험했 수는 없잖아 내가 그래 이게... 최대한 이러고 이러고 앉아있었거든 허리 어. 아프겠다 앞에서 가려고 다녔어 배좀 <웃음> 가려고 다녀 좋은 점 내가 이렇게 묵직한 느낌이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잘 피해 줌 아니 네가 묵직한데 사람들이 왜 피해 주는데 아 묵직하구나 어? 부딪히면 날아가겠구나 좀 나이키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옷을 걸쳐보고 싶거든 절대 안되죠옷 <웃음> 하나 입어보는 것도 그런가? 그래도 백화점에 왔으니까 옷은 한번 착용해 보는 게좀큰 <웃음> 옷을 찾게 되지 <웃음> 그걸 벗을 수가 없네 그 오? 위에다 입으면 남자는 또, 라이더 자켓. 사이즈가 어, S네? S라고? S. 야, 팔부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건. 이거안 이거 되겠다. 자라하면은 블레이저니까. 그죠? 이거. X라지. 어, 좋아. 이렇게 뒤통거려. 타란 저리니거 왜왜왜 안녕? 완전 아니 야옷한번 입는데도 이렇게 힘드냐? 너 지금 좀 창피하구나? 안창피겠냐 그러는데? 괜찮아 괜찮아 <웃음> <웃음> 왜? <웃음> 배좀 집어넣으세요 아저씨 <웃음> <웃음> 이제 뭐 상관없은 느낌? <웃음> 이제 쪽팔리지 않아? 아 그냥 뚱뚱한 어. 사람인갑지 안못 <웃음> 지나간다 그냥 어, 좀그 느낌이었어. 내가 한세명 정도 받고 있었잖아. 좀 게임하다 보면은 미니언 한 마리가 버그 때문에 걸려가지고 뒤에 다길막해서다죽잖아 살짝 그 느낌이었어. 근데 이제 좀 당당한 느낌? 아니 그래도 한모 체험 하는 건데 부끄러운 게 있나? 그치 없지. 그치. 근데 그걸 내놓고 다닌다면 모를까. 이제 내놓고 다니? 아 됐다. <웃음> 아, 대단... 대단... 보고 와봐. 어? 보고 와봐 얼마나 많지? 주형 임산만대 시키는 거예요? 운동해야지만석는 많이 움직여야 돼. 아렇게 <웃음> 많이 움직이안 돼. 움직이 <웃음> 이렇게 보면 좀림해 보일 수도. 아? 이때문 너무 힘들아개 피곤한데 잠을 자지를 못했네. 좀데려고서가 주세요. 응, 무슨 반응인지 궁금해. 때리고 <웃음> 있어. 그래서 불 켜고 할까? 어. 깨. 좋아요, 약국, 아, 좋아요, 약국, 메조미 동생이다 아! 배다 배! 아빠 배가 뚱뚱해졌어? 응 근데 원래 배꼽 있어야잖아 배꼽 없잖아 배까지뚱 <웃음> 이건 유전자인가? 살짝? <웃음> 아빠는 지금 메조미가 엄마 배 속에 있었을 때랑 똑같이 체험을 하고 있어 배일 때 이렇게 벌룩 있었어? 이 예쁘다 이쁘다 해야지 그렇게 막 아파 배가 뚱뚱하다 A few moments later 아 어. 작업하는데 똥꼬 개불편해 진짜. 왜 똥꼬가? 무게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슬라이딩을 해. 자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가 점점 내려가. 그래가지고 똥꼬가 자꾸 먹어. 똥꼬 쓸려? 그리고 아까 지하철에서도 그랬는데 이게 습해져, 똥꼬가. 근데 김딸도 보여줬으니까 이제 봤죠. 어라 어. 그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지금 1시간 반 동안 입혀놓고 잠을 자게 한 다음에 <웃음> 김달 1분 보여준 다음에 어서라어 <웃음> 그래 그 하루 동안 자고 먹고 놀고 싸고 다 체험했으니까 이제 된것 같다 이 말이지 잠은 편하게 자게 해주던가야지 <웃음>